실험 과정부터 읽어볼게요. 도가니에 4g의 구리가루를 넣고 알콜램프로 구리가루가 구리 검은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가열하루, 가열한 후 식힌다. 시험관에 가열한 구리, 구리와 탄소가루를 0.5g 넣고 아래, 그림 장치, 아래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석계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시험관을 가열한다. 지금 이렇게 실험 이렇게 그림이고 실험 결과는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하여 검은색 산화구리가 생성, 생성된다. 음. 이게 여기서 이제 산화반응이 숨어있는데, 네. 구리랑 산소랑 결합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산화됐잖아요. 네. 구리가 산화됐잖아요. 음. 이렇게 산화반응이, 아, 산 네, 산화반응이 일어나고, 산화구리2를 음. 탄소와 함께 가열하여,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는, 탄소를, 산소를 잃었을까 구리는 환원, 원래 그 산화구리였는데, 탄소를 이렇다 으니까 환원됐잖아요. 구리가. 네. 대신에 탄소는 탄소를 얻어가지고 CO2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얘는 산화예요. 음... 생각보다 쉬워서 그 봐봐 아까 여기 산화 구려 됐잖아요. 공기 중 산소랑 반응해요. 네. 근데 또 이제 탄소를 또 만나가지고 이 구리가 배신을 당하고 이 CO2가 되는 거예요. 음 대신 구리는 이제 환원돼가지고